교통사고로 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반신마비는 지급률 75%에 해당하여 교통상해 보도후유장의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0 가하 8278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경 상해 후유장해 보험을 가입하였고 원고의 남편 B는 2007년 11월경 운전을 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의 중앙에 위치한 교각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동승하였던 원고는 쇄골 및 충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원고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마비 증상은 발현되지 않았으나 약한달뒤 우측 반신 마비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F신경외과 의원 의사 G는 우측 완전 마비상태 에 유발전이검사상중추신경운동신경에이상이 있음 제1급 제3호 휴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장애지급률은 85%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운동유발전이검사 결과 우측 피질척수로의 장애가 있다고 보여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고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는 뇌 mri 검사 결과 미만성 축삭 증상에 의하여 마비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제1급 제3호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정점다 피고의 이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쟁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지하철 4호선 전철 교각을 충돌한 상태로 정지되어 있었고 조수석에는 원고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앉아 있었던 사실 주변에는 목격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자손사고에 해당하여 정식으로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술하기를 자회전을 하려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약간 우측으로 조작한 바람에 전방 교각을 충격하였다고 말한 사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합니다. 피고 측이 의뢰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N이 작성한 사고 차량의 충돌 상황 분석은 피고의 의뢰로 작성된 것이므로 객관성과 신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측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징점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 관계 한린대 성신병원 의사는 이 사건 후유장애의 원인인 비만성 축사 손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처리됐다고 진료기록 감정서에 적시하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사는 교통사고 후 7시간 정도의 의식 손실 동반된 세골미 흉골 골체 등을 고려하면 주체로의 손상으로 생각되고 이런 주체로 손상은 외상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 기여도는 100%라고 신체 감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후유장애가 전환장애 내지 경부척추증 등이 사건 교통사고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고의이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의 범위, 이사건 장애평가부에 따른 지급률의 정도, F신경외과 의원의사치는 85%로 보았고,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사제의는 진료기록 감정인데 95%로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피는 신체 감정인데 75%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75%를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보도 후유장의 보험금이 아닌 일반 후유장의 보험금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